저희 오늘 할로윈이어서 좀 특별한 게스트들을 모시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. 10월달에 인사를 드렸는데요. 이렇게 영상으로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. 저는 CFAD입니다. 저는. 분필 의혹이 있었던 그 CM 아이린입니다. 모험가 여러분과 좀더 가까운 곳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뜻깊은 자리 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하게 됐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이 또 할로윈 아니겠습니까? 네. 저는 섹시한 네. 바니걸. 이 바니걸이에요? 네. 아니죠 <웃음> 이거, 이거. <웃음> 사실상 엽기 토끼 아닌가 요 검사 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펫, 제가 바로 <웃음> 무피 차비입니다. 그래서 <웃음> <여기> <웃음> CM 들이 오셨으니까 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물어보면 재미가 없잖아요. 이게 그래서 짜자잔 거짓말 탐지기. 아 이게 굉장히 짜릿해요. 못 움직이게 얍 <웃음> 굉장히 꽉 아니, 그냥. 이따 두고 보자 나 에이든이랑 일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행복은 한데 유머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유머요? 네 사실이야? 아, <웃음> 아 이거는 저도 대답하고 싶네요. 나 지금 솔직히 옆에 있는 에이든 창피하다. 어 이거 말을 해야 돼요? 창. 참... 두고 봐 두고 봐. 오늘 진. 오늘 퇴근하지 마세요. 아 왜? 아두분 그 중에 어느 분이 더 선배이신 거죠? 아 선배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냥 좀더 일찍 왔다? 일찍 출근합니다. 아그 무슨? 좀... 너 근데 이거. 무조건 진실만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거? 아 진실이 빨리, 오히려 더 빨리, 마음이 빨리. 아픈 것 같은데요. 장갑배! 빨리! 장갑배! 이거 손 씻을 때도 이렇게 씻거든요? 잠시만. 어? 자, 솔직히 모영순!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! 맞다! 이런 다와 이거 진실이면 진 무서울 것 같은데? 오! 진짜야! 한다고? 다음 주 특집 방송 하시나요? 이제 모영수는 떠나고 모에드이 나오도록 아, 하겠습니다 모험가질 내 마음속에 아! 모영수님 <웃음> <웃음> 네 그럼 다음거 한번 해볼까요? 나는 우리 아이린하고 일하게돼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맞습니다 어 행복하다 설마 이걸? 아따가 아, 진짜 <웃음> 따가워도 참았어요 이런거는 아니좋겠어야지 모영수님 해보세요 아이린보다 내가 더 예쁘다 무슨 소리에요 <웃음> 우리 아이린이 더 예쁘지 아이린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<웃음> 귀아파! 아, 아 귀아파 이거 귀좀 빌려주세요 아귀 아프네 아아죠 <웃음> 다음 거는 <건은> 뭐죠? <웃음> 카운트를 셀수 있는 동안 그림을 그으실 거예요 어 퀴즈 하기 전에 파이팅 한번 하시죠 저희 팀 이름이 뭐 있어요? 모에이 모에이? 왜 모에이예요? 모에이 -린. 맞다, 에모린. <웃음> 투통, 에모 린 검은 사막엔 에모 린 맞다 에모 린 두통 치통 에모 린아 미친 거 알냐고 하나 둘셋파이팅더 힘이 빠진 거 어 정답 샤카투어 정답 에이! 이게 어떻게 샤카투야 이거 코키 고대 금주아 그건 아닌데 아니에요 <웃음> 다음 거 한번 또 가볼까요? <웃음> <오>. <웃음> 방금 똑같이 똑같은 거 부술인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아동 애니메이션에서 봤는데 스펀지 나오는 거 이거 정답 빨간 코? 정답 <웃음> 세상에 거잖아. 뭐요? 그거 기아스 기기리 그래요? 기기대 아닌데요? 레인화 <웃음> <에이. 웃음> 아니에요? 정답 레인저 정답 헌터어 정답 <웃음> 레인저는 빠르지가 않아요. 효과가 아 없어 아아아아아 <웃음> 헌터을 빠르니까 이렇게 효과가 생기는 거지. 아 개생을 함으로써. 그렇지. 아, 왜그렇게 몰라서 어떡해? 난딱 보고 헌턴줄 알았어. 아니 아, 누가봐도 헌터였어 이건 솔직히. 아 말해보자 아, 이걸 한다고? 이거 말해보자. 아. 저저저아이린이 몰라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이 작품으로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. <웃음> 앞에 보면 이게 뭡니까? 보은대 말입니다. <웃음> 그리고 앞에 정확하게 사람이 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? 너무 잘 그렸어 이거 솔직히 월... 자 정답은? 월드경영 <웃음> 말같이도 하는 <웃음> 소리야 안들요딱 아 보면 모르겠어요? 어. 설명 잘했네 말, 어. 사람, 어. 몰고 가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? 월드경영 마차. 마차 근데 마차인데? 하나, 둘, 셋, 해 자요 석삼 삼세대 어? 마차 <웃음> 아. 종류가 많지? 그러니까 네? 이게 종류가 많아서 이게 내가 봤을 때 함정이 있어 정답! 어? 정답! 정답. 치명적인 돌파 연금성 아 이게 왜 어떻게 치명적인 아니, 거예요? 아니 왜냐면 이거는 자생 하고 있잖아. 살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에? 치명적이면은 어. 이게 살아나는 효과가 아니라 번쩍번쩍 번쩍번쩍 번쩍 이런 효과를 줬겠지 때려도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에이전 지지치시 지 아이린. 그림 잘하잖아 아, 아이린, 아이린 그림은 제가 인정 아 인정? 아, 어. 아, 아이린 인정 어! 아! 정답! 다시 어! 이 친구는 저랑 좀 많이 친해요 같은 애씨라서 <웃음> 아 친척 관계인가아 친척 관계에요 소개합니다 네. 에일린 정답! <웃음> 위에 터번도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<웃음> 아이 친구 그림 잘 그리네 아 정답! 번쩍번쩍 <웃음> 샤카투 번쩍. 고대 금주아 정답! 마지막 문제는 모용수 님이 그리신 건데요. 아, 좋네요, 좋네요. 아. 야,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그려요. 디자이너라면서. 어. 아니, 근데 이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왔어요 제가 한번 했을 때 명품 감정. <웃음> 이 그림을 보아 이것은 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. 귀엽지 않아요? <웃음> 5, 어, 이거. 4. 모이온트 3. 모이트정답모이온트 원래 <웃음> 그래, 도끼고 이거 자모이스에 너... 초롱초롱한 누... 누가 도끼를 <웃음> 이렇게 누가 해나? 제동 실패. 어, 처 이거 문제만 풀어야 되는데 지금 나이 문제였어. 컴퍼는 안 나가면 솔직히 에이든 때문인 거잖아요. 이렇게 되면 솔직히 에이든 그림 아까 <웃음> 고집. 아 인구 어진태요. 뭐 하는 거예요? 갑자기 제 작자님. 기회를 얻는 대가로 저희가 그러면 밥을 한 번. 이렇게 입고요. 음. 이거 근데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제가으면 이거기 때문에 콜. 어 콜하셨어. 그럼 이대로 밥 먹으러 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이거, 오늘만 출근하는 건가요. 네. <웃음> 아 원래 이렇게 입고 일하신다면서요. 아 그렇네. 제가 <웃음> 쿠폰을 얻어냈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죠.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쿠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쿠폰번호 위에 띄워주시죠. 짠. 짠. 아아래 아래 띄울까요. 어 아래. 짠. 저희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. 안녕!